또그 우리 이태환 그 대회장님이 또 주최하는 대회가 있죠? 네. 그건 또 언제예요? 그건 7월 18일 이제 BTS 모델 챔피언십이라고 네. 이제 스포츠 모델, 그러니까 모델분들을 위한 전용 어, 대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피지크라든지 좀더 상위 경기는 제외한 이제 모델 경기로만 음.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대회고요 자, 여러분들 7월 18일 날 일요일입니다. 어 그날 이 안에서 스포츠 모델 대회가 열리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변에 뭐 실루엣이나 프레임이 살아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스포츠 모델로서 좀 적합한 요소를 갖춘 지인들 있으면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몬스터 짐에서 지금 빨리 참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총 종목이 뭐 어떤 게 있나요? 네, 종목에는 이제 많이 들 알고 계시는 스포츠 모델 스포츠 모델 그리고 좀더 그것보다 좀 상위 등급의 머슬모델 아 그거보다 조금 더 하드코어한 네. 머슬모델 네. 또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모델스러움을 더표출하기 위한 핀모델핀모델 모델. 네. 그러면은 단계가 이제 핀모델 정말 이제 뭐 패션 모델에서 조금 이렇게 관리한 선, 사람들 맞습니다 핏모델 그리고 그 다음 스포츠 모델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편화돼 있는 헌칠하고몸 좋고 네. 그리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뭐 이런 네네. 모든 요소를 다 갖춘 네네. 그런 스포츠 모델 그리고 그것보다 좀더몸 상태에 강도가 좀더 높은 머슬모델 이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 이세 가지 종목을 바로 7월 18일날 이곳 어, 삼성동 코엑스 안에 메가박스 안에 몬스터짐 아레나에서 이루어진다고 라 하니까요. 어, 지금 빨리 접수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은 이번 스포츠 모델 대회의 메리트가 뭐예요? 상금을 걸까요, 형님? 어떤 대회든 다 똑같이 상금이 있지 않나? 근데 네. 나는 모르겠어. 스포츠 모델 부분이 네. 사실 상금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네. 보디빌딩 쪽으로만 이제 상금이 좀 세게 걸려있지. 네. 네. 그, 그리고 보디빌딩학과 뭐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뭐머슬 모델, 스포츠 모델, 뭐 피트니스 모델, 뭐 비키니, 뭐 대, 굉장히 대회마다 이제 종목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날 모델 종목 하나만, 네. 아, 하루에 종목 한가지만, 그러니까 네. 모델에 관한 종목 한가지만 이제 대회를 한다. 네. 어, 그러면 모델로서 좀 이제 어,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뭐랄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에는 좋겠네요. 뭐 일반인은 출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전문가들, 실력자를 뽑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국내에 수많은 대회를 봤어요,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 대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선수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실력있는 선수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 선수가 이 단체 뛰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이 단체 대회 뛰고 그 다음 주에는 또이 단체 대회를 뛰고. 그러니까 항상 가면은 대회 이름만 대회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선수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진입 장벽을 좀더 낮춰서 대중들과 여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좀더 대중들이 접근이 좀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만이 사실 저는 어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육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대회라는 명목보다는 약간 선수들을 어 육성해 줄수 있는 그리고 진로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명분하의 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모델 선수들이 딱 대회 끝나면은 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PT 레슨을 하고 있어 트레이너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정말 엔터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끔 뭔가 어 기회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뭐랄까 실력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환경적인 요소를 개선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라 생각해요 음. 그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디빌딩이라는 거는요 보디빌딩은 무대 위에서 모습이 진짜지만 진짜 모습이지만 피트니스는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스포츠 모델인데 비시즌이라서 아직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은 사실 스포츠 모델에게는 통용되지가 않아요. 왜? 무대 위에 올라가서 스포츠 모델이 다이어트한 모습을 그렇게 잠깐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는 정말 무대 위에서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처럼 극한의 다이어트를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극한의 그런 사이즈업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디빌딩은 무대 밖에서 생활하기에는 사실 건강상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뭐든지 맥스로 먹는 것부터 해서 훈련도 맥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 스포츠 모델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에요. 그게 직업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무대 위에서 잠깐 반짝하는 모습은 사실 스포츠 모델이라 보기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대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항상 제가 바라보는 시야는 똑같았어요. 아왜 자꾸 똑같은 대회만 만들어졌지 이거 말고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좀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은 음. 선수들에게도 많은 귀감 가는 대회가 될 거고 그 선수들이 꿈을 키우면서 그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트로피랑 상금 주고 딱 없애버리냐 이거지. 음. 그 선수들을 좀더 뭔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챙겨주고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대회들이 사실 없었단 말이지. 그런 음. 대회가 음. 선수들을 끌어줄 수 있는 대회가 되면 그 선수들은 더 발달 발전을 할 것이 있고 음. 그 선수들이 발전하고 대회가 발전하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스폰서들이 당연히 달라붙게 되거든. 근데 내가 중소기업이로 나도 이제 사업을 하지만 저 선수 괜찮아. 저 선수한테 뭔가 스폰을 하고 투자를 하고 싶지만 이 선수가 갑자기 대회 끝나고 사라져 버려. 음. 활동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꾸준하게. 뭐랄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폰하는 업체들이 생겨나지가 않고 다들 단발성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속계약, 모델계약 아니면 연봉계약, 개런티계약 이런 게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제 단발성으로 활동하고 조금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럼 또 신인 내가 입상한 애가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위아래도 없어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전통도, 역사도 아무것도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같이, 가미가 됐으면 대회는 저는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 맞는 말이라고 하잖아, 그니까. 어... 18일 대회는 <웃음> 형, 남자들만 있거든요. 아, 그럼 7월 18일 대회는 남자 스포츠 모델. 만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빨리 알려주세요. 이 대회는 그렇게 막 하드한 몸보다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선별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어, 트레이닝 캠프에 집어넣어서 입단을 시켜서 그 선수들을 훈련과 함께 여러가지 엔터 활동에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황철순과 함께 활동한다. 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돼요 이, 이게 공지가 분명히 나갈 경우에는 어, 어떻게 벌써 시간이 별로 없어. 다이어트 할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 은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은 기회를 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목표를 정한 대회는 승자는 단한명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에. 빠른 순발력으로 대체를 하면서 기회를 잡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보거든요, 인생에서는. 그게 성공이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능에서 네. 보면 서바이벌 그런 오디션 같은 거 보면 네. 꼭 1등한 친구가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미리 탈락한 친구들이 더 뜨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음. 우리 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능에서 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한 친구가 그런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 예산 탈락하거나 중간에 이슈가 된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광고도 많이 찍고 네. 뭐 연예계로 데뷔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꼭 1등이 어 전부가 아니라는 거꼭 1등보다는 내가 무대 위에서 얼만큼만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오디션 무대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러면 네. 이렇게 서, 뽑힌 선수들이 육성에 대한 가, 되는 과정이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이런 하나의 콘텐츠를 하면 음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또 보기가 좋고 재미의 요소가 더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있는 7월 25일에 아 네. 7월 25일 날또 경기가 있어? 네 7월 18일 경기는 네. 그럼 남자 스, 스포츠 모델 경기고 네그 다음 주 경기는 25일에는 이제 미스 비키니라고 또 여자 경기만 따로 해? 맞습니다 비키니 대회는 종목이 또 뭐야? 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IFBB 룰의 어. 그 비키니 대회가 아니고요 어. 미스 비키니하고 어. 라인모델이라는 종목에 비키니 대회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 상당한 고가의 그, 그 반짝이가 붙어있는 그런 어. 경기복의 비키니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렴한 것도 한 4, 50만원에서 비싼 거는 100만원도 넘는 금액을 내거든요 현실에서 접근하기엔 어려운 비키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닷가나 이런 거에서 볼수 있는 진짜 현실성 있는 비키니 있고, 그, 그 모습으로 제일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모델로,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고 싶은데, 섭외를 요청하면은 이제 몸이 준비가 안돼 있는 경우의 여성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운동을 기반으로 베이스가 돼서, 그냥 빼짝 마르거나 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성형을 통한 아름다움을 갖추신 분이 아니라 건강한 운동을 통해서 평상시에 유지를 잘 하고 계신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정한 피트니스 모델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럼 그 선수들에게는 비전적인 걸 제시를 하나요, 아니면 상금이 지급이 되나요, 음. 뭐 어떤 진로에 대한 영향을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취미로 운동을 했어. 근데 무대까지 올라가서 성적이 좋았어. 또 발굴이 됐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 직장생활 하지만 취미가 여러가지 이제 촬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뭐 피트니스 관련 뭐 상품 모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게 취미 활동이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은 더 윤택해질 거란 말이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직장생활 하시던 여성분이 대회 취미로 운동하다 대회 나갔는데 입상을 했어 그리고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갑자기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 이거는 비전이 아니거든 내가 여기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어? 그럼 내몸 하나 만든 걸 갖다가 누굴 가르치면 안 되거든 끝까지 본인이 상품이 됐으면 본인이 상품적인 역할을 하길 바라지 나는 상품이 돼놓고서 자기가 디렉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전문가 행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이제 트레이닝 캠프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을 잡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제가 이제 밑에 이제 후배 선수들을 데리고 같이 네. 뭐 제주도로 가가지고 뭐 요트 위에서 영상도 찍고 음. 이런 모티베이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저와 함께 훈련과 동시에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같이 먹방을 찍어도 되고 같이 이제 어, 광고를 찍어도 되고 그러면 그 선수들이 자주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 거기에서 더 좋은 상품 활동이 나올 수있을까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거지. 음. 단순히 대회 나가서 일등해가지고 진짜 집 막상 집에 가서 다음 날부터 또 출근해서 PT 레슨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는 이게 메리트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럼 이는 파이널 무대를 뛰기도 전에 이미 스타가 돼 있겠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모든 선수들이 꿈을 갖고 도전을 하지 다른 대회랑 똑같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몬스터짐이 또 그런 그것도 하잖아요. MCM 회사도 같이 하잖아요. 네. 유튜브 회사까지 껴서 유튜브 채널을 또 하나 건설을 해주고. 음. 오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이제 10월 파이널 무대 우승자에게. 너무 많은 비전을 네. 이제 이렇게 육성된 육성된 친구가 음. 유명한 선수를 좀 꺾으면. 더재밌겠데요 심사위원들이 또이번에 네. 1세대 심판으로 다 깔린다고 했잖아 어쨌든 1세대 그 안재성 네. 선수부터 해서 맞습니다. 뭐 쭈루룩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 심판들하고 한번 나중에 경합을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뭐 정대진 선수랑 뭐다 있잖아 이거야말로 합의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질러놔 야, 심판들 1세대라고 우기는 네. 어, 우리 스포츠 모델 심사위원장님들 아. 어, 안 나오면 쫄린 거다 재석이 <웃음> <성이> 보고 있냐 <웃음> 아 유선수 타고 있다고? 열심히 해. 12월에 보자. 네. 아 재밌긴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 7월 18일 BTS 모델 챔피언십. 지금 등록하세요. <웃음> 7월 25일 미스비키니 지금 등록하세요. <웃음>